뜨거운 물에 라면 지방이 넣고그 지방에 라면 봉투를 녹이면 환경호르몬이 나오는 거야 몸에 엄청 안 좋지 근데 맛있다 너무 맛있어서 안 먹을 수가 없어 어쩌면 환경호르몬이라는 거는 맛있는 게 아닐까?